어 너무 잘했어. 그러면 지금 이가 염색체라고 네. 하는게 언제 나타나냐고 전기.. 그.. 감수 1분이요 전기요. 그렇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렇지. 이가 염색체라는건 뭐야? 이가 염색체는 염색 분체가 이렇게 있을 때이 부분이 닿있는거닿있다야되나접 접합? 어, 그러면 거. 지금 네. 너무 잘 그려졌네 염색체를 이거 두개 염색체가 붙은 거야? 아, 뭐라 해야 되지? 아니, 그 다리 부분이 걸쳐서, 이렇게 됐다 야 되나? 아, 다시 그릴래요. 맞아. 근데 쌤이 원하는 거 뭐냐면은, 이게 무슨 네. 염색체냐는 거지. 아, 성분 염색체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리 다리 부분이 겹친다는 <웃음> 표현도,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 용어로 하면 뭐가 될까? 잖아 뭐 이렇게,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하네. 하하하 <웃음>